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거 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떤 걸촬영러 하냐면요 한국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시간 내에 음식을 먹으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카오에서도 제가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8분 내에 음식을 먹으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러 왔는데요 음식 먹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리고 매운 거를 좀잘못 먹는 편이긴 한데 마카오는 매워 봤자 원래 여기가 별로 맵게 안 먹거든요 <웃음> 오늘도 게스트한명 초대를 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리아 네, 리아 알죠? 저랑 요즘에 영상 많이 찍고 있는데 저랑 오늘 같이 도전할 거예요 평상시잘 먹나요? 저 엄청 느리게 먹어요 엄청 잘못 먹어요 What? 너 엄청 잘 먹잖아 아, 그래요? 아니 너 먹는 거아네잘 먹어요 <웃음> 뭐야 <웃음> 이 친구가 사실 거짓말 안 치고 저보다 많이 먹거든요 그 인정 솔직히? 인정 진짜 잘 먹거든요 제가 아는 마카오 여자들 중에 제일 잘 먹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웃음> 이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뭐 먹는 속도가 느리긴 한데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명을 초대했는데요 자 이쪽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네 주민이고 심심해서 나왔어요 <웃음> 로보트에요? 네, 로보트에요. 오늘 첫 <웃음> 촬영이라서 되게 긴장이 되네요. 아, 이 친구도 우리 동네 살고 있는데 촬영 잠깐 도와주러 나왔어요. 자, 그러면 도전하러 가보시죠. 마카오는 매우 바짝 사실, 제가 평상시에 이 식당에서 몇번 식사를 해봤는데, 이게 생긴 거는 얼마 전에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도전 메뉴가 있네요. 가능할래요? 응. 양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양 적으면 좋죠. 내가 진짜 먹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음.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닐 것같아 그리고 마카오 사람들이 매운 걸잘못 먹잖아. 에이, 이러고 조금 있다가 영상 후반부에서 입에서 파이어 막 이렇게. 아이, 그럴리 없어. <웃음> 그럴리 없어. 아, 그니까. 4분 남았어요 매운 거못 먹기 때문에 여기 현지에 맞춰서 진짜 안 매울 거야 니하오 우리 이두 분을挑战 이거 실패하면 42만원 42만원 너무 비해 아니 원래 이런 거는 실패하면 막몇 만원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 근데 이거 실패해도 42불이래 6천원이래 6천원 이거 개이득인데? 그런 거 아니야 막 양을 진짜 막 요막 이만, 요만큼 해놓은 다음에 성공하셨다고 괜찮은데요? 오, 야, 이것도 새로운 방법일수도 있어 일단 뭐 뭐지 뭐 시도해보자 아. 이게 뭐가 착착 뿌려져있는데요 준비하라 준비됐어? <웃음> 준비됐어요 어, 근데 잠깐 매운향이 화곡이네 지금 파이시라 그러니까. 하이시라, 하이시라. 오우 소리 났어 자나이거 어, 처음이야 오, 오, 오 설레, 설레 설레 자.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 맛을 봐야죠 그래 8분이면 금방 먹지 않나? 안 매운데? 와이 고추 붙어있는 거봐 그렇게 안 매운데? 음. 아뜨거 먹을만한데? 아, 이 정도 맵기면 괜찮다 그가 맵다 그랬어 그니까 근데 빨리 먹어야 돼 근데 이 와중에 맛있다 응 음. 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괜찮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조금 <웃음> 매운데? 점점 매워지는데? 몇 분? 지금 5분 40초입니다 응? 음? 시간이 없다 음. 아,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어. 어, 고기가 너무 두꺼워. <목소리> 오빠 돈 내주세요. <목소리> 너무 더워요. 공가좀 하. 너도뭐 먹고 있냐 지금. 빨리 먹어. 나돈안 가져왔어. 공짜로 어. 먹을 것 같아서. <목소리> 아, 뜨거 4분 남았어요. 우리 리아 선수 좀더 빨리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다 먹어야 돼요 너야 응. 장난해? 안다 먹었어 그렇다고 있어요 야난될것 같은데? 어 아, 건지러워 안될까요 음. 많이 먹는 건 소용이 없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야, 조용하고 뭐 그러면? <웃음> 말 진짜 많아 지금 1분 50초 남았어요 에이, 어? 안 된다 1분 5 0초 빨리 드야뭔 소리야? 빨리 지금 이야기하면서 드실 시간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또는? 오빠가 낸다. <웃음> 제 최대 속도면 20분이면 먹을 것 같아요. 아 음. 조용히 하고 먹으라고. <웃음> 내보기에는 도전하러 온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러 왔어 그냥. 음 아, 음미하고 먹냐고 너는. 여기는 그냥. <웃음> 안 된다. 끝났다 어. 자 3초, 2초, 아 1초 진짜요? 네8 아, 실패! <웃음> 야 나는 지금 그래도 노력이라되는데 음. 저도 진짜 노력했어요 아, 야 힘들다 은근이 거 뜨겁다 은근히 다닐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매운 거는 그렇게 안 매워 솔직히 근데 너무 뜨거워 여기 생각보다 양이 많아 그리고 고기가 너무 두꺼워 고기 씹는데 시간 다 갔어 와 고기 안 씹혀서 그냥 넘겼어 야, 씹혀. <웃음> 야 근데 <웃음> 이건 진짜 너무했다 진짜 이거 남는, 남은 거 봐라 이거 에헤이 그러지 마세요 세고야 세고 쇼거 지금 <웃음> 뭐 먹은 게 없어 진짜 음넌 음미하면서 먹었잖아 넌그 너무 많이 먹었죠 아 이거 팔분될거 같은데? 너될거 같다고? 네. 네. 저는 어. 운동을 하다 와가지고 될거 같아? <웃음> 진짜 될거 같습니다 야넌 내가 안 써줄 거야 안 되면 무조건 됩니다 저는. 무조건 돼? 네. 오케이 자 도전 네. 자 시작 어 뭐야 이 시작이에요? 자, 그래, 그래, 저, 저, 먹어봐 진짜. 제가 운동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천냥 고추를 먹는 사람이 <웃음> 아, 진짜로? <웃음> 되게 전투적이야.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아, 좁다, 겁다 <웃음> 주문을 외우면서 주문만. 먹고 있어. 아, 이 친구가 진짜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속이 뒤집어졌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매운 걸 먹어서 다시 뒤집어서 돌려놓는대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이뭔 개소리야? 제가 차는 도와주러 왔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먹고 있네요. 근데 네. 네. 이 정도면 응. 성공할 것 같아요. 어, 여유로운데? 음. <웃음> 여유로워. 이거 안 사줄 거야 성공 못하면? 아 그래요? 성공하면 사줄게. 무슨 말이야. <웃음> 성공하면 어차피 무료니까. <웃음> 누나는 아까 우아하게 먹잖아요. 지금 시간이 가는데 얘는 막 스파게티 먹었어, 파스타 음. 먹고 있더라고 옆에서. 아니요. 그냥 세 바퀴 돌려갖고 아, 딱 올려갖고. 짜증먹어 약간.. 어. <웃음> 되게.. 되게 신기하게 쳐다본다 너를 저렇게 성공하는 거 아니야? <웃음> 몇분 남았습니까? 지금? 5분 5분 30초 아 5분이면.. 야 아, 근데 얘는 여유로울 거 같은데 너싱신경한번 세워라 여기 왼손잡이세요? 방해라고 있어 <웃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첫 출연인데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저? 어? 아니야 성공하면 야 너가 대세가 되는 거야 국물이 관건이야 또 국물이 너무 많아 이게. <웃음> 손을 떨어. <웃음> 지금 코가 빨개지셨어요. 아직도요. <웃음> <어렸어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감격스러운 맛이었어요 이게. 여기는 <웃음> 진짜 잘 먹는다. 눈가가 저축해. 울지 말고 먹어. <웃음> 엄마. <웃음> 열심히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너 나중에 영상 봐. <웃음> 오빠 너무 맛이 있어요. 저 한국 이거 고기 돼요? 너무 커요. 자, 40초 남았어. <웃음> 아. 지금 직원 표정이 안 좋았어. 저 새끼 성공했어. <웃음> 아, 아까 분명히 먹을 때초반에웃고 있었거든. 표정이 저숙기 아, 때문에 또 적자야, 적자. 엄청 <웃음> 어, 여기서 보면은 매일 음식을 해결해도 되겠어요. <웃음> 어 그러네. 아침 점심 동네인데 집 앞인데 <웃음> 야, 야, 아침 점심에 니까 그러다가 이제 출입 금지 당하고. 어 출입 금지 어. 이병학 한국말로 적어 맞죠? 저었고. 막혀서 사람이 너 이름 알아내 가지고 한국말로 어었다 <웃음> 어, 아무튼 저 성공. 야,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요 저나 리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허접하게 못 먹은 것 같아요 특히 얘는 진짜 무슨.. 죄송합니다 어, 저 진짜 제생애 제일 빨리 먹었어요 진짜로. 그게 제일 빨리 먹었어 진짜로 하긴 말하는 속도 보세요 얼마나 먹는 거 느리게 먹겠어요 저 지금 빨리 말하고 있는데요 어우, 답답해,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도전했는데 다음에도 마카오에서 이런 도전하는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가서 도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 친구라면 데리고 가야겠어요. 리아 같은 애 말고 리아 같은 애? <웃음> 네, 저는 마카오 건이었고요 저는 동네 주민이었고요. 저는 느리게 먹는 리아입니다. 네,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실 거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